아니 이걸, 이거를 죽인다고 이거를? 아니 어떻게 하나 그거를? 자,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헤어테이커 국산 한글 게임 볼까요? 아 단계 내로 저 여왕만 도달해야 되는 게임이야? 아 쉽네, 오케이 쉽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한번땡겨요 오케이 땡기고땡기고땡기고당기고 안 되는데?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휴 이거 아마 맞아 맞으면 하나 에너지 다는 걸걸안뭐 그지 와 어렵네 이거 어, 쉽네 오케이 쉽고요 그렇지 어 맞았다 오케이 아 잠깐 아좀 약간 잠깐 잠깐, 잠깐. 아이, 잠깐만 이거 캐릭터들 다 춤추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귀여워 에이? 자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얻고 아, no. 야, 이쪽이 아니었네 왠지 다른 길인 것 같아 이렇게 가야 할것 같아 그렇지 아, 하나가 하나가 모자라는 자꾸만 아 이거 아닌가아 <웃음> 아니, 하나가 오는니 아니, 아아혼수혼수 환영 알았어 혼수해줘 아니, 수해줘봐아수해줘봐어 됐다! 아니, 됐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이걸 이거를 죽인다고? 이거를? 왜 죽어 내가? 아니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차고? 들어가고? 들어가 또? 또또 또이? 오케이 아 잘못한거 같은데? 아 실수 오케이 아오 그래요 제발 아 다행이다 뭐야 보너스야? 자 보너스 보너스 뭐야? 에야 아, 왜? 뭐잉? 왜절? 뭐야? 뇌, 나 지금 뇌절한것 같다? 아 이렇게 하라고? 지옥의 CEO 루시퍼 어.. 사양하겠 대신 에 하렘에 들어와라 게임이 약간 좀.. 약간 좀.. 색..적인게 맞네요 약간 아 나를 주인이야 몰라! 그리고 이불여기이제 허리프트 밭도록아 뭘로 해야돼 이거! 아! 커피 턴제! 오, 됐어. 뭐, 다 내려가는데? 아, 하... 열불나게 하는 게임 진짜. 도롭견들